폐업 그 이후의 대한 폐업 후 알짜 인생 대안은 있으신가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폐업 후의 막연한 대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째, 예 네,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대한민국 창업자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예, 창업통TV 김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창업시장과 관련해서, 아, 어, 정말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폐업 얘기인데요. 사실 폐업이라고 한다면, 뭐,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 30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창업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그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늘 창업시장의 또 다른 한켠에는 폐업시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폐업시장도 공부해야 된다. 뭐 정부에도 폐업을 지원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나라 최근 창업자 코로나 이후 창업자 한 3,4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최소한 50% 이상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중에 한 22.2%는 뭐 폐업이나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상권 현장에서 창업 시장의 눈높이를 중개해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현실로 되고 있고 코로나가 자영업 시장에 그닥 원치 않았던 구조 조정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식약처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8월까지 우리나라 음식점만 하더라도 거의 15만개 음식점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물론 또 17만개 음식점은 창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는 창업시장의 이 창업자 수를 형격하게 줄일 수 있겠다. 폐업이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거의 9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폐업 이후에 뭐할 건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정부의 창업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폐업을 어떻게 잘 할까요? 예, 자산가치를 최소한 회수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게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폐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 교육하는 경우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 찾아가면 금방 알수 있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업 그 이후에 대한 폐업 후알짜 인생 대안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폐업 후 대안은 크게 한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폐업 후에 막연한 대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아이, 뭐, 취업하면 되겠죠. 뭐, 나 아직 젊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상당 부분은 폐업하고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네, 다른 상권, 다른 아이템으로 재창업해야 됩니다. 이 수요 제일 많고요. 아니면, 아유, 저는 그냥 폐업 후 낙향, 낙향하려고요. 아, 요즘 뭐, 나 혼자 산다. 아, 산에서 살려고요.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뭐, 기농기촌 수요도 있지만, 예전에는, 아, 이게 해외 이민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수요도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그 또한 녹록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요즘 폐업 후뭐 하시려고요? 이런 분 중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아, 그냥 쉬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부터 쉬면 경제활동은 문제 없습니까? 아, 그냥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되고요. 아이고, 뭐, 부족한 것은 그냥 씀씀이를 좀 줄이면서, 아유, 그냥 모기지론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파트, 모기지론. 아파트 하나 맡겨놓으면 한 달에 그래도 한 200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최근에 60대 창업자분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폐업 후의 알짜 대처법 이 부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폐업 후 어찌할까요 저는 먼저 폐업 후 최소 두 달은 그냥 쉽시다 이 얘기를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폐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가족 먹, 먹고 살아야 돼요 뭔가는 벌어야 돼요. 이런 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페어풀 아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뭐 너무나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폐업하자마자 당장 창업을 한다든가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달 동안 일단 좀 쉬십시다. 두달 동안 쉬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에 대한 나의 몸이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재충전을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연히 재충전이 아니라 그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리 과정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실패했지? 아이템은? 운영상 문제? 동네가 문제였나? 브랜드가 문제였나? 야, 마케팅이 문제였나? 뭐가 문제였냐 내가 문제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달 동안 충분히 쉬면서 재출발을 위한 확실한 자기 정리하는 시간,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취업, 다시 취업하고 싶어요.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창업시장에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어 재취업 시장, 취업 시장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중장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야 폐업한다고 해서 바로 재취업 시장으로 간다?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창업한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폐업 창업자의 최소 80% 이상은 다시 재창업 시장으로 녹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재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저는 좀꼭 말씀드리는 첫 번째 당부는 이 실패를 실패로서 인정합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은 실패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탓이 아닌 나무 탓, 야, 시장 탓, 코로나 탓 모든 게 나무 탓으로 일단 치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다음에 이 실패를 빠르게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빠르게 네, 그러려면 크게 한번 한 배팅하면 돼 그러다가 또 크게 망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즉, 어떻게 보면 저는 실패를 인정하면서 폐업한 창업사일수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재창업 시장을 놓크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사실은 폐업하신 분의 공통점은 1번 초보창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알아요. 근데 이 조금 아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한 분야, 종사했던 첫 번째 창업 분야는 아시겠지만 또 다른 창업 분야는 이것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고, 재창업 아이템. 근데 재창업 아이템의 기본 조건은 재투자 비용이 결코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외부 차입자의 금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비용 창업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돈을 적게 투자한다면 상중하급지 좋은 곳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큰 가게보다는 정말 작은 가게 창업, 미니 가게 창업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아이템과 출전 컨셉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다양한 전문가 집단,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필터링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 재창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는 요즘 재창업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이템보다 어떤 가게, 어떤 입지, 어떤 상권에 들어가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요즘 같은 그래서... 폐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좋은 가게들이 많이 상권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 비싼 가게는 일단 빼더라도 저 월세가 예전에 비쌌는데 반값 이하로 나와 있는 이런 틈새 가게들이 있는지 이런 거좀 어, 두달 동안 충분히 쉬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조사 기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저는 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창업시장에서는 제가 전수창업이라는 키워드로 쭉 말씀드렸는데 사업 상권에서 검증된 아이템을 정말 이 검증된 사업자 밑에서 무릎 꿇고 제대로 배웁시다. 한 달이 안 되면 두 달, 두 달이 안 되면 6개월, 6개월이 안 되면 1년이라도 제대로 기술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재창업을 하신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시골에 가려고요. 아예 낙항, 낙향하려고 낙향 합니다. 낙향한다고 창업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귀농기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귀농을 하던, 귀어를 하던, 어, 아니면 뭐 산촌에 들어가시던 거기에서 벌이를 할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역시도 발로 뛰는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시장에 먼저 발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창업자의 목소리, 워딩, 표정, 이런 부분 좀잘 살피면서 배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다양한 뭐, 식물, 작물 키우는 기술교육 너무나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 역시도 요즘 보면 6차 산업에서 직접 1차 산업으로 키워서 2차 산업으로 제조, 가공해서 3차 산업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일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뭐 귀농한다고 해서 창업시장과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죠.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해외 창업시장을 놓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귀농을 하던 해외를 가시던 창업시장을 충분히 꼼꼼한 시장조사를 취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이런 분도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어, 제가 만났던 60대 창업자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들 다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100만 원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그냥 그거 한 달에 뭐 1, 200만 원 나오면 씀씀이를 좀 줄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산에 다니면서 살려고요. 이런 선생님도 제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40대가 50대가 구순까지 살기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업을 이제는 소일거리로서의 창업 일로서의 창업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예전에 참두 번째 잡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지금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창업에서 내가 자존감,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일로서의 창업 시장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고요. 어, 돈도 됩니다. 이런 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폐업 이후에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저는 충분히 쉬면서 인생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폐업 후 알짜 대처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창업통의 영상 칼럼 계속되고요. 창업시장에 가장 가까이 가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해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